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. 오늘은 같이 다이어리 꾸미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꾸밀 페이지를 일단 속지 먼저 꺼내도록 할게요. 속지를 꺼내고 오늘은 어떤 거를 써볼까요? 오늘 어떤 걸 쓸까? 음... 음... 음흐흐흐 오. 오늘은 약간 뭔가 핑크핑크한 느낌으로 했으면 좋겠는데, 이런 떡매를 같이 써도 예쁠 것 같고, 여기다는 이런 포스트잇. 하고, 위쪽에는 이렇게 풀 테이프 풀 테이프를 사용해서 붙이도록 할게요. 이렇게 붙이고 이 위에는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해서 데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테는 그라데이션 마테를 이렇게 붙이고 이거를 붙이지 말고 도장을 찍을까요? 우리 오도장을 사용해볼까? 도장 음.. 이것들 말고 아 여기 있나보다 The turn That is what my heart says That's what my heart says yeah, 자, 오늘의 다이어리 꾸미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. 이제 다이어리에 끼우도록 하겠습니다. 어 너무 예뻐. 얘를 이렇게, 이렇게. 자, 이렇게 오늘의 다이어리 꾸미기가 끝났습니다.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제가 조만간 바로 곧또 올게요. 안녕. 바이 아 예쁘다.